다음 중 매크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같은 통합문서 내에서 시트가 다르면 동일한 매크로 이름으로 기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매크로 기록을 누르고 매크로 저장 위치에 보시면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 새 통합문서, 현재 통합문서로 매크로의 저장은 통화문서 단위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트별로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바로가기 키 지정 시 영문 대문자를 사용하면 Shift 키가 자동으로 덧붙는다 라고 했죠. 대문자로 A를 쓰면 자동으로 시프트가 붙죠. 그래서 2번은 맞고 3번 엑셀을 사용할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저장 위치를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선택한다고 라 했죠. 매크로 저장 위치를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해주면 어떤 엑셀 파일에서든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4번 통합문서를열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매크로를 실행할지 매크로 보안 설정을 변경해서 제어할 수 있다라고 했죠. 파일, 옵션, 보안센터를 누르시고 보안센터 설정, 왼쪽에 매크로 설정을 누르시면 매크로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크로 이름은 문자로 시작해야 하고 공백을 포함할 수 있다고 라 했는데 공백은 포함할 수가 없죠. 매크로 기록에서 공백을 넣고 확인을 누르시면 공백은 포함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한번 작성된 매크로는 삭제할 수 있죠? 완성된 매크로는 매크로 창에서 선택을 해서 삭제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매크로 작성을 위해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죠? 엑셀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비주얼 베이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란 반복적인 작업을 단순화하기 위해 작업 과정을 자동화하는 기능이죠.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작성된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크로를 지정한 도형을 클릭하여 실행한다라고 했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눌러서 매크로를 도형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테두리를 먼저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누르면 테두리가 설정이 되죠. 매크로를 지정한 도형을 클릭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를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죠. 평균을 지우고 개발도구에 매크로를 눌러서 평균을 눌러서 실행을 눌러주면 매크로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매크로를 기록할 때 지정한 바로가기 키를 이용하여 실행할 수도 있죠. 매크로 기록을 누르면 바로가기 키를 지정할 수 있죠. 근데 나중에 매크로 창에서 평균을 선택하시고 옵션을 눌러서 나중에 바로가기 키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c t r l C는 복사로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단축키인데 매크로 옵션에서 c t r l C를 하면 이제 복사 기능은 사용되지 않고 바로가기 키로 평균 매크로가 실행되는 바로가기 키가 됩니다. 확인, 닫기를 해주시고 범위를 씌워서 딜리트로 지워주시고 컨트롤 C를 누르면 평균 매크로가 실행이 됩니다. 매크로를 지정한 워크시트에 셀 자체를 클릭하여 실행한다라고 했는데 셀을 클릭해서는 매크로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죠. 다음 중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크로의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매크로 기록에서 매크로 이름을 소문자 A를 적겠습니다. 이제 글자를 쓰고 엔터, 기록 중지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매크로 이름을 대문자 A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A매크로가 이미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문자 A도 대문자 A와 같은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그 다음 공백이나 마침표를 포함하여 매크로 이름을 설정할 수 없죠. 공백, 마침표, 샵, 골뱅이, 달러, 퍼센트, 그리고 AND 연산자 기호는 매크로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죠. 그 다음 매크로를 실행할 컨트롤 키 조합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가 포함된 통합문서가 열려있는 동안 이와 동일한 기본 엑셀 바로가기 키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컨트롤 C가 복사였는데 평균이 실행되는 걸 보셨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고 매크로를 기록하는 경우 실행하려는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가 매크로 레코더에 기록이 되며 맞는 얘기죠. 리본에서의 탐색은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이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엑셀을 사용할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매크로 기록 시 매크로 저장 위치 목록에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매크로 기록에서 매크로 저장 위치를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해주시면 엑셀이 실행되면 어디에서든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크로 기록 시 Alt 키가 아니라 Ctrl 키죠. 1번이 틀렸네요. 답은 1번입니다.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Ctrl 키입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매크로 아이콘을 추가하여 매크로를 실행한다. 파일 옵션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매크로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추가를 누르시면 빠른 실행 도구모음에 매크로가 추가가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에 매크로가 추가가 됐죠. 이제 매크로를 실행할 때 여기 매크로가 아니라 위에 있는 매크로를 눌러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Alt F8키를 눌러 매크로 대화 상자를 표시한 후 매크로를 선택하고 실행 단추를 클릭하여 실행할 수 있죠. 매크로에 가져다 대시면 Alt F8이 나오죠. 그래서 키보드에 Alt키를 누르시고 F8을 누르면 매크로가 실행이 됩니다. 그림, 클립아트, 도형 등의 그래픽 개체에 매크로 이름을 연결한 후 그래픽 개체 영역을 클릭하여 실행할 수 있죠. 그래서 도형이나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눌러서 원하는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중 매크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크로 기록을 시작한 후에 키보드나 마우스 동작은 VBA 언어로 작성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자동 생성된다 라고 했죠.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셀을 클릭하면 이 셀을 클릭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매크로 기록을 누르시고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로 하고 매크로 이름은 매크로 4로 하겠습니다. 확인 A17셀을 선택하고 기록 중지를 하면 A17셀을 선택한 내용이 비주얼 베이직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매크로에 가서 매크로사를 선택하시고 편집을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에 레인지 a 1 7 s e l e 라고 해서 A17셀을 선택한 기록이 비주얼 베이직에 남게 됩니다. 기록한 매크로는 편집할 수 없으므로 기능과 조작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틀린 말이죠. 정답은 2번이죠. 이제 매크로에서 매크로사 편집을 누르시고 A17을 선택한다라고 했는데 B18셀을 선택하도록 해주면. 창을 닫고 이제 셀을 F2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매크로, 매크로 4를 실행해주면 B18셀을 선택하죠. 그래서 매크로는 편집을 눌러서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실행의 바로가기 키가 엑셀의 바로가기 키보다 우선한다. 맞죠? Ctrl+C는 복사지만 평균의 바로가기로 지정하면 매크로의 바로가기가 우선이 되죠. 매크로에서 평균의 옵션을 누르면 바로가기 키에 Ctrl+C가 지정되어 있으면 복사보다 매크로 평균의 바로가기 키 Ctrl+C가 먼저 실행이 되죠. 도형을 이용하여 작성된 텍스트 상자에 매크로를 지정한 후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다.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다음 중 매크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크로 이름은 자동으로 부여되며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다. 맞죠? 상단에서 매크로 기록을 누르면 아까 매크로 4였기 때문에 자동으로 매크로 5가 되는데 사용자가 원치 않으면 다른 이름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과 영문자 또는 숫자 안됩니다. 반드시 영문자 대소문자만 되고 숫자는 쓸수 없습니다. 여기에 숫자를 적어주게 되면 확인. 바로가기 키는 영문자로 지정하십시오라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답은 2번입니다. 매크로는 해당 작업에 대한 일련의 명령과 함수를 비주얼 베이직 모듈로 저장한 것이다. 맞는 설명이죠. 매크로가 저장되는 위치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 새 통합문서, 현재 통합문서, 세 가지가 있죠. 매크로 저장 위치를 눌러보시면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 새 통합문서, 현재 통합문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통합문서에서 매크로를 실행하고자 할 경우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로 저장 위치를 설정한다라고 했죠. 어디에서든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매크로가 동작하길 원한다면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1번은 맞고, 매크로 이름에는 공백이 포함될 수 없으며 항상 문자로 시작되어야 한다. 맞죠? 매크로는 VBA 언어로 기록되며 잘못 기록하더라도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사용해서 매크로를 편집할 수 있다. 맞죠? 바로가기 키로 엑셀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바로가기 키를 지정할 수 있으나 바로가기 키로 매크로를 실행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죠. 매크로에서 평균은 옵션을 눌러서 컨트롤 C로 지정해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인, 닫기를 하고 평균을 지우고 Ctrl-C 를 눌러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중새 매크로를 기록할 때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lt-F8 키를 눌러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를 실행시켰다. 아니죠. 매크로 기록은 Alt-F8이 아니죠. 매크로 창이 Alt F8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 변경으로 지정하였다. 글자로 시작했고 특수문자 공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죠. 바로가기 키를 Ctrl Shift 대문자 C로 지정하였다. 대문자를 하면 시프트가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맞게 지정된거죠. 매크로 저장 위치를 새 통합 문서로 지정하였다.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현재 통합 문서에서 새 통합 문서가 있기 때문에 4번도 되죠. 다음 중 엑셀의 매크로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리본 메뉴의 개발 도구 탭의 표시 여부는 엑셀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다. 아까 봤었죠? 파일을 클릭하시고 옵션, 리본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고 오른쪽 화면에 개발 도구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통합문서 XLXX는 매크로 제외 통합문서이다. 매크로 제외 통합문서이다. 맞죠? 매크로를 포함하고 싶다면 그냥 저장하시면 안되고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제 여기에서 저장하실 때 매크로를 저장하려면 xlsm으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xlsx로 저장을 하고 저장을 누른다면 매크로가 저장되지 않는다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제외하지 않고 매크로를 포함해서 저장하려면 xlsm을 하셔야 되고 매크로를 저장하지 않겠다고 하면 xlxx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은 맞는 얘기죠. 엑셀의 매크로 보안 설정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으로 설정되어 있다. 아닙니다. 기본 값은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개발 도구 탭을 사용하면 매크로와 양식 컨트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개발 도구에 매크로와 양식 컨트롤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개발 도구 탭을 이용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크로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숫자가 아니라 문자여야 되죠. 그리고 문자, 숫자 이건 사용할 수 있지만 공백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숫자를 사용할 수 없죠. 영문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셀의 위치에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려면 상대 참조로 기록해야 한다라고 했죠. 상대 참조로 기록하면 선택된 셀의 위치를 기준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얘기죠. 이제 저희들이 상대 참조 기록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매크로 기록을 눌러서 매크로 확인 여기에서 한칸두칸 칸 내려와 있는 D19 셀을 선택해주고 기록 중지를 누르면 이제 매크로 5를 실행할 때마다 반드시 D19 셀이 선택됩니다. 그러니까 D17 셀을 선택하면 D19, E17 셀을 선택하면 D19가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 무조건 D19만 선택됩니다 이제 여기를 선택하고 매크로에서 매크로를 실행해 주면 D19 셀이 선택이 되죠 이제는 D17 셀을 선택하고 상대 참조 기록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매크로 기록을 누르시고 매크로 6 확인을 누르시고 이 셀에서 하나 둘 위치에 있는 D19를 누르고 기록 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셀을 여기를 선택하고 매크로 매크로 6을 실행을 해주시면 여기에서 하나, 두칸 밑에 있는 셀이 선택이 됩니다. 실행.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둘, 밑이 G15가 됐죠. 그래서 저희가 A13을 선택하는 상태에서 매크로, 매크로 6을 하면 하나, 둘, A15 셀이 실행이 됩니다. A15 셀이 선택이 되죠. 그래서 선택된 셀의 위치에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려면 상대참조로 기록해야 한다가 맞죠. 답은 3번입니다. 매크로 기록 후 매크로 이름의 변경은 할수 없으나 바로가기 키는 변경할 수 있다. 매크로를 만든 후에 바로가기 키는 옵션에서 바로 수정이 가능하죠. 근데 옵션에서는 매크로 이름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편집에서는 매크로 내용도 수정할 수 있지만 매크로 이름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름은 편집에서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틀렸죠 다음 중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발도구 코드 그룹에 매크로를 클릭한 후 매크로를 선택하여 실행한다라고 했죠. 개발 도구에서 여기가 코드 그룹입니다.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를 클릭해서 매크로를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여 셀에 매크로를 연결한 후 실행할 수 없죠. 셀에서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도 매크로 지정이 뜨지 않습니다.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야 매크로 지정이 뜹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답은 2번이 됩니다. 매크로를 기록할 때 지정한 바로 가기 키를 눌러 실행할 수 있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매크로를 선택하여 아이콘으로 추가한 후 아이콘을 클릭하여 실행 가능하죠. 여기가 빠른 실행 요구모음인데 매크로를 넣어서 바로 실행할 수 있죠. 다음 중 매크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크로를 기록할 때 리본 메뉴의 탐색은 기록된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리본 메뉴의 내용은 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크로로 작성된 내용은 필요에 따라 삭제, 편집이 가능하다. 편집으로 삭제, 편집할 수 있죠. 절대참조를 이용하면 현재 셀의 위치에 따라 작업의 대상이 되는 영역을 달리할 수 있다. 아니죠. 개발도구에서 상대참조로 기록을 선택해야만 셀의 위치에 따라 작업 대상이 달라집니다. 절대 참조를 하면 셀의 위치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매크로는 반복적인 작업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맞죠? 다음 중 매크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로 다른 매크로에 동일한 이름을 부여할 수 없다. 네, 매크로는 이름을 서로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크로 기록에서 A라는 이름을 지정했다면 확인을 누르면 이미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매크로를 바꿀 수는 있지만 A를 두 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매크로는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복잡한 작업을 단순한 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맞죠? 사용자의 마우스 동작은 그대로 기록되고 키보드의 동작도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죠. 현재 셀의 위치를 기준으로 실행되게 하려면 상대 참조를 사용하여 매크로를 기록하면 되죠.